안녕하십니까 마스클래스 f x 이양호입니다. 미국 선거가 끝난 이후 어떻게 현재 마켓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를 이기면서 트럼프가 꼬장을 오지게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켓의 변동성을 오히려 더 불러올 수 있으므로 거래사 여러분 더욱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선거 타이밍부터 지금까지 두 개의 거래를 하였는데요. 하나는 파운드엔 매수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엔 매수였습니다. 두 가지 거래를 한번 저희가 체크해볼 를 건데 우선 파운드엔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현재 공지방에 지금 205명의 어, 저 포함한 205명의 이제 학생분들이 계시는데 공지방에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파운드엔 어, 보시면은 데일리 차트인 거. 아측 상단에 그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팔랏으로 제가 매수 진입을 하였고요. 제가 진입한 이제 가격은 135.400 정도가 되는데 네, 여기서 매수를 진입해서 139.45 약4 0 0핍 정도의 수익이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은 클로즈한 것파운젠 팔랏 135.536에서 진입을 해서 139.442에서 닫았습니다. 그래서 29,587불 그리고 83전을 제 챙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진입을 하였는지 한번 체크를 해도록 하죠. 우선 있는 거다지워주고자 엔트리가 135.56 제 엔트였죠. 제스탑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겟이 139.442. 그래서 1대 한 2.2 네, 1대 한 2.2 정도 비율의 어, 비율을 가지고 리스크 리워드 비율을 가지고 거래를 했는데요. 제가 매수를 한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우선 우선 데일리 업트렌드 라인이 있었고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는 상황에서 어, 새로운 이제 브레이크 후에 새로운 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다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올라간 후에 당연히 한번 내려오죠. 내려오는 구역은 네. 여기를 터치를 하고 그렇죠? 레지스 레벨을 터치를 하고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어디서 반동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피부나치를 이용해서 밑에서 위로 피부나치를 이용해서 보시면은 61.8 저희는 61.8을 좋아합니다 61.8 레벨에서 거부 반응이 나오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61.8에서 거부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한 시간 차트에서 한시간 차트에서 6 1 8 거부가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이런 식으로 나온 거를 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했죠. 그리고 나서 네, 이쯤에서 네, 가격이 서포트를 계속 터치하고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여서 좋은 식익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론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하는가? 매수는 당연히 어, 바닥을 뚫지 못할 때, 서포트를 뚫지 못할 때 매수를 하는 거고 매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레지신스 레벨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 이제 제가 매수를 이제 딱 닫고 나서 레지신스, 즉, 마이너스 27레벨, 그쵸?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레지신스, 제가 그려온 이제 3, 139 정도? 어, 일단 140. 터치를 한 후에 가격이 이제 바로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 셋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도로 거래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이너스 27, 그리고 피부 나치 밑에서 아, 위에서 밑으로 한번 그려줘서 61.8 레벨 있죠? 네, 그렇죠? 여기서 셀리밋을 잡아줘도 되고, 슬롯은 78.6 위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매도 그렇죠? 셀리밋으로 잡아줘가지고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저희 멤버 분들과 진행되는 강의 시간에서 저희가 이 셋업을 제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두 번째 거래 한번 보도록 하죠 달러엔입니다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수준 아니지만 은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 이제 매수 팔라스를 들어가서 어, 이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 쯤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어, 105.600 보시면은 104.233에서 이제 매수 진입을 해서 105.611 해가지고 약 어, 140킵 정도 수익을 가져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400.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달러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 제가 달러엔을 진입하기 전에 우선 먼저 파운젠 매수 진입을 했는데요. 동시간대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이제 파운드 파운젠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파운젠이 서포트를 뚫지 못하고 올라갈 기미를 보이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엔페어들뭐 캐네디안 엔, 뭐 유로엔 어, 셰프엔 호주 엔엔페어들이 상당히 비슷하게 많이 움직입니다. 특히, 어, 페어들이 가끔 이제 앞에 뭐 호주 달러면 호주 달러, 캐네젠 달러면 캐네젠 달러, 이제 그패 이제 그 화통들이 강하면 뭐 따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일본 엔 이제 일본 엔 화에 따라서, 엔 화에 따라서 방향이 커, 어, 보통은 이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엔페어들은 보통 같이 같은 방향을 보이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페어들이 그 타이밍에 올라가는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러엔을 매수 진입을 하였습니다 파운드엔과 같이 자, 거래한 방식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 매수 엔트리는 104.233 그 다음에 프로핏 타겟 105.611 그렇죠? 자 스탑 같은 경우에는 절대 여기가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쯤에 있었습니다. 왜이위을 보고 이 밑에다가 저는 슬머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확히 위터치를 하고 빠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완벽한 타이밍에 저는 거래를 닫았다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이 타이밍에 닫았냐? 또 왼쪽을 보면 레지신스 레벨이 상당히 가까운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레지센스 레벨에 다 도착할 때까지 보통 기다리지 않고 살짝 아쉽게 거래를 하는 편입니다. 왜? 이거 보시듯이 이 차트를 지금 현재 보시듯이 언제나 레지센스를 터치, 언제나 서포트를 터치하지 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아쉽게 타깃을 주는 것이 어, 수익 챙기기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한시간 차트 어, 보고 이제 제가 진입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서포트 구역이 있죠. 제가 노란색 박스로 만들어둔 서포트 구역이 있습니다. 서포트 구역을 뚫고 저점을 찍은 후에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매수를 한 이유에는 이 캔들이 캔들 캔들 때문에입니다. 캔들 때문에 살짝 좀 움직여주고 이 캔들 빨간색깔 이제 화살표로 확인이 된이 캔들을 보시면은. 블리쉬 인거핑이 상당히 강하게 나온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올라가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 이것은 매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 뚫린 서포트 안으로 다시 올라와서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어, 간단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매수 진입을 캔들 클로즈 후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105.611에서 매수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이제 거래를 계속해서 어,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당연히 저희 학생분들도 거래를 잘 하시고 계십니다 자 10월 달 수익인증으로 네, 올려주신 글인데요 큰돈은 아니지만 어, 계좌 대비 5.5% 수익이라 만족을 하십니다 자 마스터 클래스에서 배운 대로만 하시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고 어, 피드백을 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월급에 돈을 벌고 있으니 직장에서도 여유롭게 됩니다 마스터 클래스 회원님들도 모두 이번 달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어, 이제. 수익 인증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때는 이제 학생분들이 200명 정도 계셨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0명 조금 넘게 계십니다. 자, 어, 이 달러 금액, 이제 돈에 수익 같은 경우는 돈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이 글을 올려주신 대로 5.5% 수익 그쵸 이러한 어, 방식으로 퍼센트에 조금 더 지금 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돈에 집중하시게 되시면은 아 이번 주는 뭐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뭐 100불을 벌어야 되는데 1000불을 벌어야 되는 아니면은 뭐 오늘은 어 매일 나는 100불을 벌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제 마인드 셋으로 거래를 하시게 되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날 세업이 없다 아니면은 더안 더 좋은 예로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를 했는데 손실이 났다 마이너스 100불 손실이 났다 내 타겟은 수익 100불인데 그러면 200불을 이제 벌어야 하잖아요 그쵸? 그날 어 타겟을 만나기 위해서 그쵸? 그날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은 오히려 거래에 더 욕심이 나고 억지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억지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00불에서 그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0, 300, 400더 리스크를 더 크게 진입을 해서 아 나는 조금만 먹고 나와야겠다 그러면은 내가 리스크를 더 올리자 이렇게 하시게 되시면은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리고 수익은 달러가 달러 금액이 아니라 퍼센트 수익으로 기준점을 잡자 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11월 1 2일 현재, 그죠 녹화가 되고 있는 11월 1 2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차트 공유를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하나 뭐, 키위달러, 유로파운드, 캐네디안이엔, 호주셰프, 달러 캐네디안달러 호주 달러 이런 식으로 차트 공유를 어 제가 차트를 볼 때마다 세업이 있으면 항상 공지방에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서 제 셋업을 참고를 하시면서 또 거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남은 한주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은 안전한 거래 하시고 모두 좋은 수익 만드시고 궁금하시거나 가입 문의가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우실 상단에 보시는 이메일 아니면 저희 웹사이트로 와주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